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놀부맛의 놀 놀부 맛의 놀부입니다 오늘은 요 슈퍼에 한번 갔는데 어, 꽤 괜찮은 상품이 하나 나와있네요 여기 보세요 가격이 399엔에서 279엔 30% 음 할인이 돼서 한번 사 봤습니다 이 제품은요 딱 보시면 샴탕이라고 써있네. 시안탕 샴탕. 차항 가라하게 벤도라고 써있네요. 여기 보니까 짜잔. 일본은요 이렇게 저녁에 딱 알맞는 시간에 가면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네요. 한국도 있겠지만 또 일본은 특히 디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약 3,000원의 밥은 어떤가? 한번 먹어, 같이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아, 여기를 딱 뜯으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자항이라고 해서 이제 볶음밥. 볶음밥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가락이라고 해서 닭. 이 안쪽은 이건 뭔가요? 이건 모르겠는데, 뭐. 스파게티 면은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맛이 어떤가? 음. 뭐 맛이 그닥. 볶음밥이면 볶음밥인데. 그냥 그러네요. 음 이게 차속으로 이제 아 이걸 렌즈 한번 돌렸어야 되는데 못 돌려서 이런 맛이 나오나 아큰 실수했네요 이 가성비치고는 영 일단 이건 뭐야 음 스파게티 그냥 스파게티네요 이건 어떤가 가라게, 짜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가라게가 아닌, 일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가라게. 한국 사람은 양념치킨이죠. 양념치킨. 한, 먹어보자고요. 음. 좀, 밀가루 맛이 많이 나는데? 음. 야, 그럼 두번다지안 먹을 것 같은데 다음에 너무한데요. 음, 쌍개비지떡이라고 밥도 차고, 음, 음, 그냥 그러네요. 예 라면이래도 하나 있는게 다행이네요. 라면을 여기 보시면 라면 보시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라면 짠짠 드려보실까요? 와 라면이 있으니 망정이지 이건영 아닌데 음 점수 치면 몇 점을 줄수 있을까, 이게. 음. 몇 점을 줄수 있을까요? 와! 이거는 안 돼. 도저히 <웃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야, 이거는. 너무하잖아, 이거. 음 뭔가 안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실패 뭐 이런 맛도 있다라는 걸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3,000원 음, 가격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쌍계비지 떡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쌍계비지 떡이니까 돈 주고 맛있는 거 먹자고요 그러면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